안녕하세요 타로 유튜버 나만 아는 언니입니다 이렇게 얼굴로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항상 생각해 왔던 게 저는 여러분들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아무것도 알려드리지 않으면 그래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요 30대 중반이고요. 제 본업은 타로 유튜버가 아니라 어린이, 유아, 청소년 분야의 책을 또 편집해온 출판 편집자예요. 그래서 이 타로 카드도 사실은 보면 제가 편집해온 그림책들이랑 많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은 제가 타로 강의를 하나 개설하게 됐어요 그래서 타로 강의에서 먼저 얼굴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제 채널을 사랑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실례일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끝나면 안되겠죠?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제가 자주 쓰던 타로카드 가운데 세 가지를 보여 드릴게요 먼저 영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타로죠 스미스 웨이트 100주년 기념 타로카드예요 이 타로카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라이더 웨이트 계열의 타로카드예요 제가 여러 가지 타로 카드를 많이 써보지만 결국은 이 카드로 돌아가게 된것 같아요. 오래된 만큼 상징이나 의미가 분명하고요. 이 카드를 공부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할때 참고할 만한 자료도 정말 많아서요. 사실 제가 이 카드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더할 말이 없을 만큼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써온 정말 좋은 카드예요. 이 카드는 감정타로에서 많이 보였던 카드죠. 이 카드는 섀도우 스케이프스 카드예요. 부드러운 색채의 그림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아시아나 켈틱처럼 여러 문화들의 신화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만든 카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카드는 뒷면에 대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뒷면에 색이 고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카드인데요. 저는 이걸 받자마자 그렇겠구나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쨍한 색이 나오기 힘들 것 같지만 인쇄를 해보면 잘안 나오는 색이 바로 이런 오묘한 색감의 카드예요. 이런 색은 비율이 중요하고요. 색을 맞춰뒀다 하더라도 인쇄를 하다보면 색이 계속해서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이런 색의 카드나 혹은 책 같은 걸 구매하실 때도 초판때 제일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예민한 분들이라면 참고해주세요 그런데요 저는 이 카드들을 처음 봤을 때 사실은 좀 우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좀 푸른 색감이 주도적으로 들어가 있죠 해설집을 보고 이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나면 이 카드에 담긴 뜻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이 카드는 제외하더라도 쓱 보면 카드들의 의미가 다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처음 제가 뜻을 살펴보지 않고 이미지만으로 리딩을 했을 때는 제가 오해한 구석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사실은 초보자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미지만으로 해석할 때는 좀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고요. 좀더 깊이 있게 뜻과 그리고 설화에 대해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은 카드기는 해요. 더구나 아주 내면의 이야기, 심리적인 이야기, 나의 깊은 마음속, 어떤 나의 마음속의 잔잔한 울림을 알고 싶을 때라면 이 카드는 참 다정하게 리딩을 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기는 해요. 이 카드도 참 오래되고 좋은 카드죠. 로맨틱 타로 카드예요.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아주 로맨틱한 장면들을 카드 한장한 한 장에 담았어요. 이 카드는 특히 연애운에 특화되어 있는 카드인데요. 연애에 있을 법한 여러 상황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좀더 선명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이 카드는 아주 유명한 타로카드 제작사인 로스 까라베오사의 카드이기도 한데요. 여기 카드들은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화 카드 카사노바 카드, 골든 유니버셜 카드 이외에도 익숙하고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해왔던 카드들이 나왔고요. 타로 카드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 온 곳이니만큼 기본적인 퀄리티는 보장되는 편이에요. 단 로맨틱 타로에 기본적으로 동봉된 해설집은 정말 간단해서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과 아주 간결한 키워드들만 나와 있어서요. 여러 가지 언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도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 아니라면 팝하고 번역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워낙 키워드들이 간단해서 타로카드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좀 당황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이 카드는 그림의 의미가 선명하고 알기 좋게 그려진 편이라 어느 정도 공부만 한다면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요. 매일 쓰리 카드 리딩으로 애정혼을 보고 거기에 타로 카드의 의미를 역으로 추측해보는 방법인데요.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내 경험과 타로카드 한장한 장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내 경험과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세종의 카드들을 보여드렸어요. 사실 제가 평상시 유튜브 방송에 쓰지 않는 카드들도 많고 나머지 유튜브 방송에 나왔지만 소개해드리지 않은 카드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카드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따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달아 드릴게요. 늘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채널 봐주시고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세요.